아 제이야, 제이야. 잠깐만 요 <웃음> 우리 더블제이. 제가 항상 대형을 쓰면은 붙어있어요. <웃음> 근데 얘가 자꾸만 어. 말하면 이러, 이러고 말해고 제가 더나와네 이렇게 해야 돼. <웃음> 진짜 아... 우이상하게한 <웃음> <웃음> 번씩 그거 뭐 웬만하면 다 붙어있다. 진짜 웬만하면 그러니까. 그가니까뭐잘 <웃음> 어울리나 봐. 별, 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상하게 같이 원하지? <웃음> <뭐지>? 아, 그렇아그렇네요 <웃음> 지원. 제가 잠깐만. 이제 외국인. 제일 리더, 제이 넘버 3다제희 뮤직한 리더, 제이 3호입니다 3 j no. J3입니다. J3입니다. 오, 3D, 3J. 3J입니다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갑자기 아, 갑자기 아 일단 이거, 게거 어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하 어. 오저번 <웃음> 네. <이거는> <웃음> 어. <에이. 우리> <웃음> 연습 안 하고 진짜. 얘기야. 하나 하 아 미키 나빴네. 형들 놀이기 반대민 키 그럼 저랑 제가 해줄게요. 물론 상처받지는 않았지만. 제가, 제가 해줄게요. 굉장히 아. 잘 못해. 내가 항상. 예전에 했 <웃음> 이건 내가 골탕 먹으려고 이 합시다 합시다. 진짜.